임자산법이 고통화될 것 같으니까. 네. 통과되기 전에, 전에. 그걸 알고. 그걸 알고. 음. 앞으로는 5%밖에 못 올리니까. 음. 9%를 올렸다. 네. 통과되기 직전에. 네. 의도적으로 자기가 만든 법에 받을 제약을 피해가려고 했다. 네. 뭐 이런 거죠. 그런 건데. 네. 그렇지 않은 게 통과된 법의 경우에 이제 갱신 예. 되는 경우에만 5%가 적용이 돼요. 그죠 근데 이제 제 케이스는 전에 사시던 분이 2년을 사신 게 아니라 4년을 사셨어요. 아, 이미 끝났군요. 네, 그래서 끝났고 본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집이 있었습니다. 네. 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분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. 어... 그러니까 뭔가 통과 시점을 알고 급박하게 뭐한게 어... 아니라 새로운 분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계약은 이 해당 사항이 안 되죠? 새로운 계약은 그, 음... 그, 그 당시에는 그 법도 없었지만 통과된 법에 따라, 따라서도 5% 룰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얼마의 차이가난 겁니까? 결과적으로 봤더니 제가 2016년에 체결했던 계약하고 이번에 문제됐던 2020년에 체결했던 계약이 동일하게 월세 계약인데 월세, 그러니까? 월 15만 원을 4년 만에 올렸더라고요. 아, 15만, 원. 15만 원 때문에 그렇게 막 욕을 많이 마요? 일단은 하여튼 죄송하고, 어, 제가 주변을 더 살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너무 좀 이게 과장되기도 하고 오. 했던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